망가지게 생겼네 또 내가 또날리치고또막 <웃음> 자지러지고 또 망가지고 또 그러겠네 내가 난리 잘 네. 많잖아 어? 내가 그래되려고 아니 수월일 따위 <웃음> 아, 진짜 우리 올해 20대 후반되셨는데 <웃음> 저희가 이번 영상은 뭘 대단하게 담으려고 하지 말고 <웃음> 이런 모습들 달니면 네. 좋을 것 같긴 네, 해요 네, 무게보다는 좀 그래도 가벼운 것 같긴 한데 내 무검증을 죽느라 두핀 무거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웃음> 네, <그거>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임스트링입니다. 저희는 스트링 편곡팀 에임스트링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에임스토리라는 음악과 관련된 컨텐츠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쌓아가려는 컨텐츠를 이제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에임스토리를 함께 진행할 작가분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임스트링에서 스트링 편곡과 미디어케스트레이션을 맡고 있는 강린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엠스트림에서 가요 스트림 한 곡을 주로, 막, 주로 맡고 있는 한성원입니다 네, 이렇게 민훈 작가님 그리고 성훈 작가님과 함께 에임스토리를 한번 재밌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콘텐츠로 내일이라는 드라마 OST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내일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웃음> 네, 봤어요, 봤어요. <웃음> 김희수님이 없을 때요? 아니, 사실 내용이 되게 신선했어요. 네. 죽은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음. 그 살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되게 기분 좋았어요. 음. 네, 다들 너무 드라마가 자극적인데 그러니까. 어, 어떻게든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딱그 그 메인 테러가 되게 좋았어요. 야, 네, 진짜. 자살을 막는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어떤 사람 사람마다 감정이 잘 드러나고 감정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것들을 잘 묘사를 해주고 있어서 감정적인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 드라마 OST에도 참여를 했죠 어떤 곡을 작업하셨죠? 네, 곁에서 떠나가지 마라 아, 스트링 편곡 작업했고 미디 스트링을 작업했고요 네, 곡이 사실 너무 좋았어 가지고 사실 스트링 편곡 하면서 내가 최대한 안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음, 스트링 곡 처음에 듣고 어? 미디 스트림 너무 좋은데? 이거 누가 한가지 나오는데 네. 음, 성은 작가님 맞췄다고 어 아, 성은 작가님 미디까지 넘어오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웃음> 저뭐 성은 작가님 이 곡에 대해서 좀 특별한, 뭐, 더더 기억에 남을 만한 <웃음> 사건이 있으셨다고 그, 네. <웃음> 그... 이 믹스하는 날이 어, 제 생일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너무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몸이 안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그 다음날 저 녹음이 있어서 얘 몸이 안 좋은데 코로나가 아닌 걸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신속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양성을 받았어요. <웃음> <웃음> 아니, 생일은 할때경리를 하게 생겼다니, 내일 녹음은 어떡하며 막 이런 막 복잡한 생각 때문에 너무 서러워서 진짜 막, 진짜 엉엉 울면서 보험사로 가가지고, 음. 이제 PCR 검사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와중에 사장님이 전화 오셔서 당장 믹스. <웃음> <웃음> 데이터를 보내라 이게 언제 필요한 거냐 그런데 되게 급하대요 근데 저는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대기인수가 400 몇십 명이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너무 서러워 죽겠는데 <웃음> 너무 서러운데 이거를 당장 할 수가 없어서 진짜 너무 급 너무 조급했던 기억이 나요 코로나 격려하고 처음 와 했던 일이 데이터보내는 게 있어요 <웃음> 그 데이터도 데이터인데 생일날 코로나 확진 받으시고 생일 선물을 제대로 받는 요 그래서 성훈 작가님은 이 곡에서 가장 인상 깊거나 그리고 또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있으신지? 포인트? 음, 저는 1절 첼로 나온 부분이요 그러니까 첼로를 되게 길게 썼거든요 근데 첼로 단독 선율을 뭔가 라인을 예쁘게 만드는 게쉽진 않고 솔로 했을 때도 이제 미디기 때문에 이거를 막 리얼로 막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웬만하면 잠깐 써요 티안나 밑에 <웃음> 안 나게 하려고 저는 근데 어, 여기서 막앙상분이 많이 나오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라인을 길게 썼거든요 제가 근데 그냥 먹먹했던 그 1절의 편곡이 저는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뭔가 김희선 씨 목소리랑 그 안다은 씨 목소리랑 뭔가 비슷한 거예요 어... 마치 주인공이 부르는 것처럼 어떤 음악적인 부분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런 게 느껴졌고 또 따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BGM적인 부분들 OST가 전체적으로 느낌이 참 산뜻하고 환상적이고 그런 느낌이 살아서 좋더라고요 이건 조금 번외의 질문이긴 한데 m c 는 이제 편곡해사잖아요 근데 그런 드라마 이런 BGM도 작업을 할수 있는 회사일까요? 네, 그럼요. 스트레임 편곡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지만 저희가 뭐 게임 음악이라든지 영화막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쪽의 BGM 작업들도 계속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음. 아, 들으셨죠? <웃음> 연락 주세요. <웃음> 네. 관계대로 관계되어... <웃음> 연락 주세요. <웃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아, 네, 넷플릭스. <웃음> 넷플릭스. <웃음> 여, 여기 나가죠? 여기. 요 <웃음> 네. 연락 주세요. <웃음> 네. <웃음> 그 OST, 우리 OST 말고 음. 첫 번째, 먼저 발매됐던 곡 있죠? 음. 그 레드라이트? 음. 어, 이 곡은 어떤 느낌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지 뭐 또는 이 곡을 듣고 느낀 점 있으신가요? 음. 저는 역동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장면 전환이 이런 거 되게 빠르더라고요. 되게 신선하고 저는 좀 역동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고 제 스타일이에요. 되게 음. 너무 좋아해요. 이제 비록 발라드, 스트리밍 하고 있지만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신대요, <웃음> 연락 하세요 어, 어떤 신나는 그런 감정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감정을 녹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역동적이고 어떤 그런 신나는 비트의 그런 곡이긴 하지만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은 드라마 OST 편곡을 하시면서 가장 신경 많이 쓰셨던 부분 있으시면 한 번씩, 한 번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아무래도 OST 같은 걸 음. 생각할 때에는 영상에 입히는 음. 거기 때문에 음악이 너무 많이 튀는 걸 음. 조금 조심스러워해요. 늘. 특히 OST는 기본적으로 절제가 음. 된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음. 생각을 가지고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극단적으로 더 많이 절제하고 최대한 이 곡에서도 그 음악에서도 튀지 않으려고 애쓰는 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특히 조금 더 가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작곡가 분이랑 작사가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바이든 보컬을 듣고 보컬이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더 스트링 편곡에도 녹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리뷰뿐만 아니고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고요 저희한테 궁금하신 거 음악 관련해서 뭐 다른 것도 괜찮, 괜찮죠? 음, 그냥 이렇 재미없는 것도 괜찮으니까 <웃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아래 댓글창에, <웃음> 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